이거 없어 라그나로스가 두대 때려주면 아니면 성서가 나오면 돼 성서가 나오면 돼 성서 성 성서 성서 은신해도 칠수 있어 은신은 어 은신해도 칠수 있어 그쵸 칠수 있어 운 계속 좋으면 되는 거야. 분해의 마법 폭 해줬잖아. 해주려면 끝까지 해줘. 어설프게 해주면 안 돼. 해주려면 끝까지. 라그나로스의 제불은 은신도 쏠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잖아? 아! 그래 나이한다이왜 잡냐니 잡아 잡긴 해야돼 님들아 뭘왜 자꾸 <웃음> 해줘!! 아아 <웃음> <웃음> 요즘은 예언자 2개 쓰는 덱도 있대 놀란 척 해야 돼. 이렇게 한다에 놀란 척. 네, 이거 이거 하죠. 시경와 음음 나가고인. 와 나가고인. 요즘 카드만 있다는데 이리, 위상으로많이로아이 낮아지. 이리, 이리, 이리, 안전히 할바리 게임하다. 15분 썰이 나고 다음 판에. 다음 판또이렙인가 일기투떠 막보라 떠가지고 이겼어. 있었을 뿐이다. 우승. 와거프가 우리 거프가 1만화가 됐어요 다음 턴에 너무 부럽다 음, 다시 안 보고 싶어 나가 네, 예. 얼굴 좀 위험한데요 이거는 방호도를 명예로 의격으로 4를 얻었지만 그 이상으로 데미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넬리까지 어... 일단 영웅 능력 써봐야겠다 일단 선영웅 능력에 사냥감 공격의 속공 정도는 아, 이제 크다. 또 미션 여기에 영웅 능력 레오크는 좋아요 저 레오크까지는 그래도 근처는 돼요 공학살포 오! 발사로 이체력 하수인을 잡아주면서 계속 소환을 해주면 사냥감 총... 공격 매번 토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섬령능을 먼저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미샤 같은 카드가 나오면 더 돌리기가 힘드니까 영영 포기하고서라도 네 일단 데미지 넣고 아 전달이 됐는데 넬리가 좀 이슈가 있어서 재접속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돌리를 하는 쪽으로 가네 전 사실 여기서 그 여기다 6위에 넣고 큰 퀸이 두 번만 더 뽑으면은 두 번만 발칙한 생각일 수도 있으면 한 번만 더 뽑으면은 한 번만 더 뽑으면은 K 각이거든요. 자, 세브 야수 소게 그쵸 동... 이렇게 큰... <웃음> 돌리는 게 맞아요. <웃음> 야뭐 이제 자잘한 할수 있는 빠지다 보면은 이제. 웬만 안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탄수 예.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수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투의 성직자가 나갔습니다. 발견되는 건자오카니정의 음... 심판. 많이 큰것 같은데 벌크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1 정도 될 거예요 공격력. 근데 이제 신내 선수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의 저광개염세사가 스마이트 씨라고 살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먹죠 와, 14, 12를 진짜? 먹습니다 그것도 있고 눈앞에서 평등 같은 카드가 당장 빠졌기 때문에 이 스텝만으로도 압박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네 예. 양놈 눌러주면서 스마이트 씨 쪽에 일단 버프가 들어갔고요 근데 또 정의의 방으로 가져오고요 지금 그래서 시드네 선수가 잠깐 자책했던 게 차라리 내 거에다가 정의의 방을 했어야 된나 고민한 것 같아요 상대 정의의 방으로 이렇게 상대가 이득을 보면서 빨아갈 수 있으니까 이건 비밀 지켜 주겠죠? 야, 이거 진짜 지이 깔릴 수 있거든요. 네. 표 화염술사 28이 25. 스킵팝팝. 예. Yeah. 일단 서로가 독사는 있는데 되게 네네. 아직 나오진 네, 않은 상황이거요 전투 성직자 나갑니다. 왕의, 왕의 축복 왕주. <웃음> 소서니다아 <웃음> 이러면 완전 아는 것 같아요 왕의 축복을 지금 하수인한테 발라주는 거 보면 은어떻게나 하수인을 남겨놓겠다는 라 의지가 보이거든요 스마이트 씨가 45, 40이에요 <웃음> 그리고 다음은 49, 59, 그럼 30댕이지? 끝까지 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고기로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을 빼야지만 돌진을 할수 있다는 거 그렇죠 저 비밀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알아요. 그래, 저게 적당히 들어가고 라구세기다 내기 전에 멎었을 거거든요. 네. 다시 뺏어고요. 비밀이 뭔지는 확실하게 아는 거 같습니다. 네. 뺄 수가 없대 뿐이지. 그렇죠. 야, 이렇게 오랜 시간 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 집중력이 진짜 끝까지 살아있네요. 네. 야. 멘탈 잘 붙잡고 있습니다. 정원의 운청.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오기로 쳐보고 업드려 아니네 하고 이제 스마이트 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웃음> 충분히 가능성 있죠. 네네. 힘들어져요. 아. 자 시드네 57, 56인데 평등. 이게 비밀이 뭔지 알기 때문에 스마이트 씨를 못 내는 거고 저 비밀을 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수인 카드가 있는데 정동은 60일 60! 모든 것들 빛 아래 평등합니다 하하하 정말... <웃음> 스마이트 씨! 정말 이거는 길이길이 남물 <웃음> 장난 같은데요 60일 60짜리 스마이트가 순식간에 근육이 다 빠지면 경기 이렇게 끝. 헬브가 시드네를 잡고. 와 이건 진. 결승전에 갑니다. 진... 이거는 팀들 음. 먹자 불안 이거 하면은 이길 것. 같다 공부정신이 <목소리> 님들 진짜 거짓말 안하고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두루이드였다고 생각해봐 나 바로 먹혔을걸 진짜 거짓말 안하고 카자쿠산 바로 먹혔을걸? 첫밭 다해? <목소리> 말이 안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두 개를 먹어?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거 먹어주겠지